네, 반갑습니다. 플루트스 엑시아입니다. 녹화를 해서 녹화된 영상을 좀 제공을 할게요. 써니 디크리? 디, 뭐라고 읽어야 돼? 이 아저씨 되게 오바떠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면 성격이 무조건 롱이야. 무조건 롱이거든요. 50kg에서 42kg까지 뺐어 I don't know what. If you like, 요거. 요, then 요거, just show them pattern. 소리 들리죠 소리? 소리도 들리죠? This video 동영상 소리 들리죠? 동영상 소리죠? 소리 아 어, 들리죠? 지금 이 사람이 dump, bump and run, reversal, bottom이라는 뭐 책을 펴놓고서 이거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1999년도에 어, 제가 찾아봤습니다. 1999년도에 어, 불코우스키의 Bump and Run 어? Bump and Run 이라는 차트 패턴 1999년도에 토마스 불코우스키 이, 이 홈페이지 만든 이, 책, 이 책의 저자가 저자 홈페이지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고 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생긴거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뭐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겠네 약한 상 약한 하락을 유지하다가 덤프 내려간단 말이에요. 덤프 그래 놓고 약하게 이렇게 내려가던 이런 이런 약한 하락 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강한 랠리로 도달해. 그래서 여기서 조정 이후에 돌파하면, 돌파하고 테스트하고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가 1, 1차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갈 수도 있, 있지만, 이렇게, 좀잘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 볼게요. 리인 파스, 내려가고, 이 폭, 이 폭보다 여기가 두배 정도 된, 된답니다. 두배 정도. 두배 정도, 최소. 폭이, 여기서부터 폭이. 그만큼 깊게 내려가고,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조정 이후에 올라간 다음에, t 로 r o 내려갔다가 다시, 최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좀 주목해 봅시다, 우리. 채널. 피치 포크펜으로 아마 작도, 비슷한 작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어디서 사라, 어디서 사라고 하냐면, C 이상으로 상승하면 구매하십시오. 라고 그러네요. 여기 이상으로 올라갈 때 구매하십시오. 여기, 여기서, 여기서겠네. 뭐, 이거 더블 바텀이네. 여기,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만 보면, 그죠? r i g h t h e r right here. Because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is a textbook bottom which Bitcoin looks exactly. Like right now, which is called the bump and run reverse. Bump and run r e v e r s l patterns have been explained. Right? Like this. So this person is doing the same on the t e Right? t y h o n this a i o t h e s o n s e l o o k at it g a i n a t e same. Here is there. 그래서 내가 살펴봤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여기가 리드 팔스고 어? 펌프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를 넘었고, 이렇게 넘었고, 여기서 바이 했어야 되고, 우리는. 바이 했어야 되고, 올라서 여기서 정 받았으니,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 걸? 더갈 걸?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목표만큼 이렇게 갈 거야. 아, 굉장히 분리시한 관점이다, 그죠? So this over here pattern d e c r e e you come to always find such fractals right which we c i m e s it's do not bottom like characteristics of and then we had a fake.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 한번 관점을 딱 정해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불리시한 관점이든 베어시한 관점이든 자기 생각한 거대로 먼저 한번 시장을 바라보게 돼요, 항상. 지금, 지금 당장의 당장의 모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근데, 그니까 러이 사람은 몇,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분리시였어요. 상승이었어요, 이 사람은. 상승에 대한 것만 찾고 안돼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저는, 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것만 찾을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차트 한번이 사람 이야기한 거 토대로 한번 같이 보지, 뭐, 우리도. 보자, 씨. 보자, 뭐. 요거죠 여기에요 이라인 그리고 여기 꼭대기가 6800정도 됩니다 이거를 피치포크펜으로 한번 작도를 해볼까 평행채널로 자석 끄고 여기 대고 뭐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아, 여기 너가 일로와 여기다 대고 그죠? 그리고 얘를 요렇게 아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원본으로 얘를 요렇게 갖다 붙이면 요렇게죠? 됐지? 됐다 딱 맞았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 아이왜 그래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C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C였네. 여기였네. 여기가 바이였네요. 그죠? 뭐 바이가 뭐야?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였네. 이건 이제 피치 포크 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이게 시간이 같이 들어가요, 시간이. 시간이. 뭐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러 하고 여기야. 이거 아직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 넘어간 건아니잖요 그러면, 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또 밑에 또 있습니다.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이런 예제도 있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갔어 이거? 어, 라인을 쭉 그려볼까요? 이렇게 잘안 보이나? 다시 라인은 지우고 쭉 그려볼까? 짠 여기가 스로 r o 이라고 해서 여기다 표시했지만 여기 바로 안 갔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이런 거 없었는데 어떻게 어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웃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거 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은 이렇게 봐야 되나 뭔가 여기, 여긴가? 어, 씨, 아리카리하다, 그죠? <웃음> 아리카리에. 뭐, 그래, 그런 래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 그걸 또 그럼 작도를 해볼게요. 또 하나 작도를 또 해볼게. 이번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똑같이 작도를 해볼게요. 여기다 붙여볼게. 여기다 이렇게. 어, 여기와 여기와 그리고 쭉 이렇게 해 봐요 이렇게 이렇게도 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두껍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돌파 했는데 그럼 어디가 그러면은 t h r o w b a 이겠습니까이 라인 음.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이 렇게 되면은, 엑시아가 맨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죠? <웃음> 똑같잖아. <웃음>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다, 이거요.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은 귀걸이고, 그 얘기다, 이겁니다. 그 얘기다, 이거요. 음? 보기 나름이다. 이걸 뭐, 어떻게, 어,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냐, 나름이지. 이렇게 보면은, 여긴 지금 저항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 뚫고 간 거예요 그러면저항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 있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이 지금 이 상태인지 네? 이 상태인지 여기 상태인지 모른다예요 <웃음> 몰라 모르죠?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이거 확신할 수가 없어. 저런 패턴으로, 그 패턴도 패턴 나름이다. 패턴이, 아뭐이거뭐 뭐 필요해 이런 게, 요, 요거 뭐 이런 거 필요합니까? 요 라인 하나 사실 그려놨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요 라인 하나 그려놨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신뢰성을 주, 가, 주는 라인인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선형으로 봤을 때랑 이렇게 보자. 선형으로 봤을 때랑 지금 선형 농금인데요 로그로 이렇게 또 봤을 때랑 또 달라요. 또 달라. 로그로 봤을 때랑 그렇죠? 로그가 조금 더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로그, 여기, 요렇게. 딱 맞았네? 빨간색, 그죠? 파란색, 여기 딱 맞았네? 딱 맞고. 속가 여기 딱 지나서 보면, 좀못 미쳤고. 그러면 지금 얘가, 한번 우리 그럼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얘가 오른다, 지금 내린다는 잘 모르겠고, 모르겠고, 얘가, 어, 음. 간다면 일단 여기 넘어야 될것 같고 이거, 이건 깨면 안될것 같아. 그건 알겠어. 그쵸? 그건 알겠어. 그러면 은 이렇게 되든 네? 이렇게 되든 여기서 뚫고 가든 여기서 뚫고 가든 뚫으면 갈 것이요. 뚫으면 갈 것이요. 근데 뚫으면 가는데 이거를 지킨다고 하여, 한다고 한들 내려가지 않는 건 아니라요. 이게 되죠. 여기를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뚫는 걸 봐야 된다에요. 이미 여기 뚫었으니까. 으흠, 오케이, 이거 뚫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 뚫으면 6800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드롭의 이유에. 이렇게 뚫고 가는지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6000에서 6000 6천 사이 이 구간에서 얘가 어떤 가격 반응을 보여주는지 아마도 이런 캔들이겠지 <웃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이렇게 되지 않겠어 조정 주겠죠? 꼴이 이렇게 또달 것이고, 요런 라인에서. 그렇죠반등은 주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더 내렸다가, 그렇다가 이렇게 가겠지? 아주 훗날. 아주 훗날. 그니까, 러 여기, 이런 가격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선 갈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체크할 건, 여기와 여기를 지금 넘기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일단은 하나 아는 거예요. 아유, 점점 내려갈수록 진폭은 커집니다. 진폭 커져. 요 라인은 깨든 안 깨든, 어차피 내려가는 라인이다. 여기 지켜야 된다. 이런거좀알수 있고요. 어, 아까 전에, 제가 방에다 공유했던 것 이거 어느정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앤드류 피치 포크펜 작도를 할때 보면 저점이랑 의미있는 고점이랑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세가지 점을 연결했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게 오리, 오리지날 인 경우는, 여기 오리지날 원본 하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고쯤에서, 조정을 주고, 이, 이, 이 채널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지, 이렇게 가서 보는 건데, 어쨌든 얘는, 그러지는 못했어. 그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쉬프 형태로, 여기와, 이가격의 중심을 기준으로 가운데선이랑 연결된 이라인의 평행한 채널을 작도해 놓고, 어 그러니까 중심선 간의 연결인 50 반값선의 연결선을 가진 보수적인 채널을 좀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한 상승을 이어갔던 이렇게 주세 깨졌고, 거기가 딱 가운데선이었고, 이 가운데선이 또여기고 응?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내려가는 파란색은 또 여기와 여기 2번 3번 연결한 하락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빨간색을 타고선 올라가느냐와 파란색으로 내려가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그 연결된 부분은 여기일 것이고요. 빨간색은 여기 라인이야. 그렇죠? 이거는 뭐 여기 뒷부분은 지난 지난 거니까 여기는 관계없어. 다시. 여기일거고요여기일거예요 수렴이지 뭐 지금 기간으로는 약한 20일 정도가 됩니다 4월 20일 4월 4월 20일 정도가 되고 얘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해서 어디로 가냐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냐가 지금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위로 간다면 여기까지 다시 갈 것이며 밑으로 간다면 다시 여기까지 다시 가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죠 이런 이런 가격들 깨지면은 그때는 아 여기를 깨지면 아 여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여기로 가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게 선형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채널을 통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돌파한 가운데는 5.5 180 달러예요 여기 응? 가운데 딱 여기 얘, 얘딱 치우면 여기 가운데 가운데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거기 여기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 여기서 마지막에 한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어디에 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뚫는 방향으로 우리는 베팅을 한다 일단 단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위로 가면 빨간색으로 가고, 밑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가겠지. 그래서 가격을 체크해 보면, 고점 여기 가격과 여기 가격 구간 안에서 어디로 움직이냐지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좋죠. 여기가 61.8% 였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되돌림 비율 61.8%. 그러니까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이 채널의 여기 끝에서도 닿았고, 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거 지금 방향성을 예측하고선, 이거 진짜 그때 그, 그야말로 이거예요. 배팅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 현재 구간에서. 배팅이에요, 배팅. 간다의 배팅과, 내려간다에 대한 매도 배팅.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방향이 예언자야, 우리가? 예언자도 아니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지금 당장은, 아, 올라갔으니까 좋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내려가면, 어 다시 나빠졌구나, 하겠지.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다, 입니다. 뭐 나쁜 거 같진 않아. 저도 그래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에이씨, 갈려나? 좀 올라갈 수는 있나?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깨지면 또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트코인. 재밌었죠? 요거,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 요거 봤고요 이거 지금 요거 원본으로 돼 있어서 원본 보기. 음? 불코우, 불코우스키의 펌프앤런리버살 바텀스. 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미지들을. 어, 요렇게. 바이 시그널이 여기래. 넘어야 돼. 바이 시그널이 여기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실전 차트에서 뭐 이거 훈이 아는 얘기지 뭐 그냥 추세선이에요 다른 거 없어 추세선이야 여기도 있네 이렇게 그리고 가속되는 거지 추세가 가속됐다가 이, 가, 이 값이 여기서의 이 변동성의 한두배 정도 그쵸? 이렇게 이변동성에 여기가 이거 기울기로 이렇게 표시도 해놨고요. 기울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제들을 좀 보십시오. 이 밑에 채널에서 위에 채널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깨지, 깨졌을 때 그래서 여기를 깨지면 내려가는 거지. 그죠? 다 아는 얘기,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는 얘기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 여기 있네. 아주 좋은 얘가. 좋은 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녹화했으니까 녹화본 따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약속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